둘, 셋! 크라이 안녕하세요, 사이코입니다 자, 오늘은 저희 사이코의 공식 팬클럽이 명 발표되는 순간인데요! 저희 공식 팬클럽 명은 쿠루입니다! 클루들서 예! 예! 예! 우리 클루 같이 많은 추억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! por loco